Hi, i 제 영상 못 봤구나. 좀보세요 저는 왔습니다. Vous êtes mariée, c'est très difficile. Je t'aime bien sûr, m a i 해가지고 싶지. 않나? 오늘은 특별히 어, 제 브이로그 게스트가 있어요. 네, 어? 바로 어, 권혁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혁수 오빠랑 저랑 같이 브이로그 찍는 어, 예정이니까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혁수 오빠한테 브이로그 잘 찍는 법을 아, 알려달라고. 브이로그 저도 올렸는데 제 생활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요청을 했는데 요령을 대체 그 오빠의 비결이 뭔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획형 예예, 아, 예. 제가 네. 영광이죠. 제가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요. 네네.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뭐 어, 맛있는 것도 많네요. 어디? 꼭안 줬어? 아 줬는데. 온도가 조금씩 다른데. 간식을 갖다 주고 있어요. 간식. 와, 맛있겠다. 어. 네. 아무튼 어. 오빠 이거 참 이거 오빠 선물이고. 아유 아유 아이란오 정말 아이라노 음, 이렇게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고. 나 아이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막 어. 꽃다발 막 받고 내 눈이 막 꽃다발 그래 난리가 난리가 났어 진짜야? 어 진짜야 It's for you It's for you it's o t o you, 마 h a t it is Oh m 마 까보세요 받아도 되는 거야? 왜왜왜왜 이럴 왜? 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 항상 번더 챙겨주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정말 아 이건 비싼 것도 아니야 딱 느낌 비싼 건데 비싼 아 진짜 비싼 거 아니야 아 이건 내가 땡겨느랑 빠졌어 아니야 이렇게 붙여놓게 돼 이거 실리콘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 <웃음> 이거는 막힌 거 없이 잘 뚫리라고 병기. 아, 기하필이 오늘 경기에 아, 아. 살짝 힘주고. 네, 병기 힘주고. 병기 얘에 떠있어. 이렇게까지 똥기계는 길게 하는데 <웃음> 아니 동 얘기야, 공동 이기이기얘기 해가지고. <웃음> 거야. 어머, 편들 쓰고? 아니 아 짧게 쓴 거야. 나 원래 손편들쓰거 되게 좋아해. 글씨가.. 응. 내용을.. 글씨가 지금.. 글씨는 나 그냥 막 쓰는 거야, 나 원래. 글씨가 캘러로피 내고. 너는.. 나 그냥 막 쓰는 거 좋아해. 빠뜨니까 아무튼 나 오늘 오빠한테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되게 못요 와.. 진짜 글씨도 오늘 응. 거고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원래 퀵으로 보내려고 그랬어, 가까우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뭐 자주 볼 텐데 뭐.. 연습은 잘 되고 있고.. 그렇긴라이짜 음, 아, 난리났어 뭐. 난리났어? 난리 났어, 응. 난리 났어? 난리. 선글라스도 지금 난리 났는데. 응, 오늘 이러고 왔잖아. 안 보는 사람. 아니 이어나 이연화 스타일. 이어나가 이 선글라스를 시원해. 소화하는 스타일. 이거 뭐야? 발렌티노야? 어.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아, 발렌시아. 아, 안녕하십니까. 발렌시아. 응. 저.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가. 허? 안 그래? 네. 제가 잠깐 속볼게요 네. 네. <웃음> 됐어? 아 너무 잘 모르는데? <웃음> 응. 번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이, 이런 걸를 소화하는 이연아 씨와 함께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제가 혁수오빠를 내가 작가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혁수오빠가 은근히 패션... 웬만하면 여기 와서 탈탁 털려가시는데 지금 제가 털렸어요 <웃음> 때문에 신었다고 그랬어요 패션 때문에 신었다고 그랬는데. 진짜 생각... 왜 패션 인스 타로 얘 기가？안 돌았 는지 모를 정 도로 패션 에 정말 관 심이 많 고요. 라고 본인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부끄럽고요. 저는, 패션... 패션이 진짜 많아. 저는 진짜 패션에 패션 뭐 관심이 많 없더라. 저는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뭐 몸을 갖춰주지도 않고 표현도 안 되고 어, 오늘도 룩이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뭐 저기 그냥 네. 오늘 좀 높은 걸 신고 왔었어야지. 연아랑 옆에 어, 자주 있었을 텐데 신고. 얼마나 풀고 계실 거야? 아끼만에서 어떻게 해, 정말 미안해서. 아니야, 저번 오빠가 오빠가 진짜 많이 심해 주다. 아, 이제 여러분 제 유튜브 노트예요. 이제 유튜브 노트인데, 오늘 이번에 또 스타트한 거고. 아 그리고 아 저는 여러분의 기억인 혁수입니다. 네, 연하 동네 친구고. 네. 오늘, 오늘 브이로그, 오늘의 패션 아, 왜냐면 저는 음. 패션뷰티, 브이로그 패션뷰티 전문이기 때문에 그쵸, 패션 앤뭐 네, 뷰티 패션이기 때문에 오늘의 패션 스타일링 포인트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시간이 많으면 아 네. 오늘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어, 사실 있는, 네. 퀴즈 프로그램에서 네.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댄디하고 좀 약간 유식해 보이게 오 와우 네, 아 그래서 이단계 프로그램을... 계속 떨어진 거야? 와3 단계에서 한 단계에서 떨어졌다고 굉장히 또 이렇게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내가 삼 단계 내가 이 단계 떨어졌잖아 그럼 이런 시도 못했을 텐데 못했어 <웃음> 와 이거 일 단계 차이가 크구나 난 저기 좀 진짜 멀리 좀 올라가고 싶다 아, 저기 진짜, 진짜 한 번만 좀아 근데 내가 초상 킹즈면은 아맞자 수고하러 조금만 더빼 아, 빼줄 네. 아, 네. 아, 네. <웃음> 오늘의 패션은 뭐 스마트한 느낌을 많이 해주려고 음. 머리도 잘안 하는 이렇게 예쁘 약간 냥 개운 느낌 육사, 육사 느낌 해가지고 원래는 뭐, 뭐 하시죠? 아 원래는 이렇게 귀엽게 뾰족이 머리 같은 거 많이 하죠. 아, 귀여운 머리 많이 하는데. 자 다음이요. 자 다음이요. 야 아, 유튜브를 되게 잘 하시는데 유튜브 비결이 뭐예요? 아 저는 원래 저도 브이로그 하고. 네. 브이로그하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지금 막 어제 인트를 올렸어요. 저는 어, 일단은. 브이로그 저도 올렸는데 제 생활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이게 이게 너처럼 좀 예쁘고 좀 이렇게 몸매 관리도 잘하고 뷰티 앤 패션 패셔니스타가 하는 어떤 브이로그는 아 과연 이 계절에 이 날씨에 이 느낌의 친구들하고 놀러 갈땐 어떤 느낌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다그 TPO에 맞게 TPO라고 하나요? 맞아요. TPO에 맞게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더 트렌디, 트렌디한지 말고, 트렌디한지를 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으시고, 평소에 뭐 하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브이로그는 거의 안니고 저는 이제 기획형. 근데 오늘 브이로그는 힘든다요아그 <웃음> 그것도 목적이 분명한. 저는 이제, 그, 저기, 뭐. 숨어있는 돈 찾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돈돈 돈, 이거. 네, 찾고 숨어있는 돈 찾기.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돈을 찾아라. 그래서 진짜 안 쓰는 거 중고물품 다 팔고, 그다음에 뭔가 목적이 확실해요. 그다음에 그 돈으로 우리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관심 많은 뭐 주식이나 아, 아니면 혹시 스머머니. 네, 또또 또 다른 어떤 불로소득을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드를 모으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노동해서 버는 게 아니라 노동하지 않고. 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아, 그 다음에 음. 내가 꺼준 돈 받아내기 아 되게 신기하긴 네요생계요 그걸 오. 다 하기 위해서 돈벌레가 되어가는 거같아 오빠는 역시 있어. 기획형 유튜브를 해야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셨다시피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획형 기획형. 한번 나와주셔 그래, 오빠. 오빠는 그래서 초성퀴즈가아라 역시 그 계획적인, 기획적인 문제를 커서 아, 그러니까초성퀴즈를 해가지고 아니요 초성퀴즈야 이거요 네. 브이로그는 오빠가 안하시니까 됐고요 이른이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웃음> 죄송한데요 네. 브이로그 안하는게 아니고 했는데 아무도 <웃음> 관심이 <웃음> 없으시다고요 아 오빠 브이로그 했네 여러분 오빠 했어요. 브이로그 많이 봐주세요 네 그게 네, 제가 네. 이제 뭐 대충극장에서 드라마 패러디하는 코너도 있고 유튜브 안에 아. 혁수극장이라고 제 생활에 대한 또 브이로그도 있는데 네. 네. 관심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볼게요 저는, 네, 네. 저는 이미 이제 막시켜 네, 네. 알겠습니다 브이로그를 하면서 패션 피플들만 인터뷰를 하려고 한달한 네. 한 번씩 네. 오늘 처음 패션 피플로서의 첫 타사 아 저는 첫 번째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너의 채널 해가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오늘 모델 이제 모델 패션 모델이나 패션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음, 엄청 많았잖아요 진짜 패션 하시는 분들인데 오빠가 패션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첫 번째가 됐어요 공교롭게도 아, 아니 저는 저는 나중에 혹시, 이제, 연아랑 골프를 칠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혹시 골프 칠 때, 골프 패션으로 인사드릴게요. 진짜 아, 내가 유 제가 아시죠? 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게. 진짜, 골프 진짜 많이 신경 쓰 골프장 갈때좀 신경 을 쓰는 편인데, 아 그날은, 칙칙하고 비가 와가지고. 그날 진짜 아저씨 패션일 거잖아좀 아저씨 패션인데, <웃음> 진짜 아저씨 패션인데, 제가. <웃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게요. 정말로. 타이거우도 아, 저리 가라. 그 골프웨어로. 골프웨어로 진짜 새로운 패션을. 아, 왜냐면 골프 패션도 왜, 굉장히 왜? 중요해요. 내가 오늘 조금 어딱 룩이 마음에 들어 그 병이 되게 더잘 맞고 그래 오빠는 그패셔니스타 DNA가 안에 숨겨져 있다니까 그 있어요 그 뭐. 그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첫그 이렇게 대형 프로그램에 저를 처음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뭐 주변에 많이 시장에 스타일리스트도 아, 있으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첫물 두드려주세요 네. 저는 그냥 어, 오늘은 우리, 브이로그 코너 안에 우리 혁수 오빠가 네, 있는 걸로. 네. 오빠 생각하는 비비안 r 화는 그냥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c h is here? b i 가 생각하는 저비비안 u 제영 w 이 m a n Animus a 그래 짧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아니 지금 지금 책 하나 나왔어요. 너무, 많아요. 아, 얘기할 게 너무 많아. n n i e she 아 o e 아, s n t 뭐, check h 생각할게 없어서 그런 a n 게 아니 t all man. No man. I d o 이연화가 너무 여기 몸매도 좋고 이쁘고 키도 키도 있고 그래서 다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리가 있어 요 진짜 뭔가 이렇게 보기하고 다르게 뭔가 이 진한 청국장 같은 청국장. 그런 깊이와 의리가 있다는 사실. 아, this s m s 예예, 이게 굉장히 약간 서양 스타일. 그리고 그고 미국도 예전에 이제 일하러 많이 가시고 지금도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시겠죠? 음, 그아 지금 인데,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청국장. 청국장. 이 안에는 약간 비지찌개나 청국장으로 비장. 꽉 차있다는 그런 구수한. 저 비지예요. 네, 구수... 안녕하세요, 이비지입니다. <웃음> 비지안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비지안이 아니라? 어, 비지안. 아, <웃음> 비지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 하나만 해주세요. 아, 채널 명을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연애정원이고요. 비비안 이스 여, 이, 영어는 비비안 이스트우드예요. 비비안 이스트우드. 네, 왜냐면 동양에서 온 비비안. 아, 비비안 이스트우드 괜찮다. 네, 비비안 이스트우드. 제가 또 꽃을 좋아하잖아요. 네, 비비안 이스트우드에서 온 비비안이라서 비비안 이스트우드입니다. 연애정원. 예. <웃음> 한글로는 연애정원, 연의, 연의 정원, 연의 정원. 근데 이 연화라고 치면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 그렇죠. 네, 깔끔합니다. 네, 연의 정원. 여기. 연의 정원. 비비안 이스트우드. 우리 연아양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재밌게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네. 오늘도 오늘 비비안 그비비안 웨스트 이건 웨스트죠? 저는 웨스트에서 왔으니까 거긴 웨스트 여긴 이스트니까 네 저는 이스트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두고 가신 거 아니에요? 어, 아저 이거 두고 갔어 또. 내가 저기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이거를 두고 가셨어요 아니 트렁크에 내가 이게 어딨나 했다 트렁크에 이게 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요즘에 하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인 시간에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물론 이 브랜드 많은 분들 이용하는데 어 이게 뭘까 하고 열어보면 안돼 남의 거니까 혹시 뭔지 알아 있는 빠졌는데 뭐야? 뭐가 들었지? 이게 양말이. <웃음> 네. 아 이게 왜 있는 건지 알아? 네. 언제든지 골프화를 신으려고 양말이 처음인가? 아 진짜요? 그리고 그래, 여기 원래 골프화가 들어있었어. 아 여기 양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이렇게 긴 양말 신을 사람이 없는데 왜냐면 다리 길. 기... 이 정도 다이 기장되고 사람이 <S> 없어요, <S> 제 주변에는. 근데, 네. 아, 여기. 비비안 네. 이스트우드의. 접니다. 예, 양말이에요. 내가 골프화를 언제든지 신으려고, 이게 골프차에다가. 아, 근데 한... 너무나, 너무나 죄송한 게, 네. 어 저는 이렇게 비싼 거 같고. 본인 네? 거 돌려드리고 해가지고 좀 죄송하니 뭐라도 좀 가져올 걸. 아니, 아, 이거 오픈식인줄 알았으니. 아니야, 아니야. 아, 오픈식이 아니라 온 김에 오빠한테. 일어나지 아, 마세요. 아. <웃음> 일어나지 마세요. 온 김에 아니,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그냥. 영화에 맞고 친해지게 된 계기 하나. 키가 똑같아요. 키가 몇이시죠? <웃음> 174. 아, 어, 저랑 진짜 거의 똑같은데. 지금 15cm를 신으셔가지고. 지금 거의 그뭐 최용, 아, 최용만 용 형까지는 아니고 서장훈 형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커요 지금 나도 지금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네아 이것도 높아 아, 잠깐 줘보세요 잠깐 줘보세요 아니 뭐 아니 이것도 높아요 이거 너무 높아요 계단한 층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힐 싣고 열심히 다뤘는데 아니,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가 네 항상 15cm 입은지 힐을 신겨 아니, 남자친구가 무슨 이미 또5 0점도 되셨나요? 아 심격. 왜냐면, 어. 그러고 놀면은, 다 남자들이 접근 못하니까. 아,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신발에 구두를 선물을 해주고. 그니까, 이 얘기는 조금 낮은 것이면 많이 접근한다, 이 얘기네요? 근데, 음, 그건 그래. 인정. <웃음> 아, 인정, 인정. 아니, 아니, 아, 그럴 수 없지. 인정, 나안 그럴 수 어, 없지. 피곤한데, 음. 아, 지금 피곤한데, 아무튼 내일 그래서 남친은 헤어짐이 많잖아. 집힘이 너무 많아. 아, 아. 헤어짐이 많아서 어떤 많아, 사연도. 많아. 아 이렇게 솔직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유튜브 아니야? 그렇그렇아 그쵸, 그쵸?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관심이 없으가지고 나도 관심이 없. 나지만 한... 아무것도안 올릴 거야. 아 근데 막뀌해 내가 하튼 내가 하튼 기다려. 딱 기다려봐. 내가 아주. 하이 가이 하이 가라이 너무 웃겨가지네. 하이 가풀라이웃기니까 뭐. 셔너가 뜰이라고 또 변기 없어도 연기 표현 가요 머리 지 않아서 머치다 해도 치로 그때까지 열심히 없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겠습니다네들어세요 비비안 화이팅!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뭐라고요? 바이 비와이 비와이 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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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기다렸습니다 네, 퇴근 요정은 잘했습니다 분량 좀 많이 나왔 좋겠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이랬잖아요 그퀴즈 이렇게 적게 풀었는데 한 편에 다나오한 편에 또 나오는 거처음이잖아요아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되게 좋아했겠는데? 얘들 어그 뭐야 얘들 한번더 합시다 이런 거냐? 그러니까 재밌는... 아까 그랬어 한 번만 더 우리 불러달라고 이 멤버 그대로 아 이렇게 하니까 저기 그 퇴근 빨리하고 빨리 제럴진도 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빨리 하는데 한편 나오겠네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퇴근 유정 퇴근하겠습니다. 유월며칠이었지 아무튼 유월 백사지. 이화 여러분 대한 외국인 어, 나올 예정이니까 we go again. Now you join you. y o 니 r e 이 p d You're going to 지금까지 e e i a a i n t s u r p r i s e d t a l l